안녕하세요. 띵준이입니다 드디어 강의 녹화가 완료되어서 블렌더로 무엇을 만드는 강의인지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클래스 원1 페이지에서 응원해 줄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하였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응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응원 페이지는 영상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챕터는 간단한 수조인데요. 블렌더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조 같은 경우 튜토리얼 격이라 생각하여서 유튜브 채널에 현재 강의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두번째 챕터는 폭포입니다. 기본적인 스컬핑 방법과 복사를 이용해서 배치하는 법을 담았고요. 물과 풀 그리고 등불을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강의도 넣을 예정입니다. 세번째 챕터는 버려진 신전인데요. 이 챕터에서 면을 감는 방법과 풍성한 나뭇잎 만드는 법을 배우고 추가로 안개를 배치하는 법도 배워봅니다 자, 네 번째 챕터는 사이버펑크 시티인데요 사이버펑크 시티를 만들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활용해 모델링하는 방법과 이미시브를 이용해 발광하는 물체들을 만들어 주는 것을 중점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챕터는 실사 엔틱 인테리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사 텍스처를 이용해 실사 인테리어를 해보는 챕터입니다 이렇게 제 강의에는 다섯가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 넣어보기, 블렌더에서 페인팅으로 땅과 풀 그려주기, 도움되는 애드온 등을 보너스 챕터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블렌더를 처음 하시더라도 금방 소개 영상에 나온 것들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담합니다. 저는 제 강의가 배운데 걸린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소개창에 클래스 원너원 주소를 첨부하오니 응원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띵준이었습니다.